지금 그냥 우리 지양이 고양이, 고 고양이, 고양이, 고양이, 고양이, 고양이, 고양이, 커피를 고자 어. 고양이, 고양이, 고양이, 고 커피 말고그이 고양이, 고양이, 고양이, 고양이, 고양이, 고양이, 고 여가 블루베리 이거 같아 커피를 여기다가 세팅해 오늘 왜 기분 안 좋아요? 집에 계속 있어서 사람도 해봐 뭐 해봐?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 집에만 있어 계속 어. 하세요 힘들어. 네, 나는 나마 이해할 수, 음. 이해, 이해 어, 이해 수, 이해 수 있어. 이해 이해 줄수 있어. 이해할 수 있어. 이해할 수 있어. 우리 지금 가 가서 산아 나만 산성 가려고 해요. 나만 어, 산성. 나만 산성. 조 그냥 드라이 드라이브 하는 거야. 음 맛있어? 음 나도 먹어볼래. 음근 너무 달다 몸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다시 어, 가게에 전아 이거 몸에안 좋아 우리 지금 황불 환불 안화 환불 안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남한산성 가자 화 지다다 그래. 쏟아진다. 라 아니, 이걸 뚜껑을 덮어야지, 여기다. 아. 아이고, 바보야? 어. 여기 다 여기 다 쏟아지면 너다 여기 닦을 거야, 니가? 근데 거의 다 왔어. 장실 있어 위에 아마 올라가면 있어 어. 그 무슨 파고다 있거든 화장실 아마 열려 있을 거야 힘들어 어. 야 이걸로 힘들면 어떻게 나장에 갔어 야다온다 없는 저럼 나좀더 힘들 거야 응 여기 여기 응 여기 있어 자 안녕 지금 시간 9시 49분. 왜? 뭐 있어? 그누가 신고래. 곤충래 왔어. 어떻게? 아, 아. 왔어! 화장실! 왔어! <웃음> <웃음> 화장실 갔다와 나쯤면더좋다뭐한번더 줬다고? 엄마는 물으면 무섭다 진짜 무서워 무서워? 어. 갈수 있어? 갈수 있어? 진짜! 진짜! 응 여러분! 여러분 라이프 더 해야 돼 뭐뺨건 어, 좀. 자 이거 내 컸어. <웃음> 왜 왜? 뭐? <웃음> 뭐? 마 <웃음> 좋아. 네 <웃음> <웃음> <난> 휴대폰 줄게. <웃음> <웃음> 무서워? 응. 여기가 야그가 가면 아무것도 먼저 없어 음, 뱀 없어? 뱀 없어 왜? 그냥 뱀 없어? 사람 소리 많은데는 뱀 안와 진짜? <웃음> 믿으세요 어디서 해? 보면 되지 여기서 음. 비기는 거는 양호한 거는 아, 음. 카메라로, 카메라로는 어. 안 예뻐, 맞지? 그럼 패드 꺼네 아니, 진짜 보는 거에 더 예뻐. 아, 대단해. 잘 간다 잘 간다 응. 야뱀 없어 왜 자꾸 뱀 얘기만 해 계속 아까부터 어? 어? 뱀 없어 조심해라 야, 먼저. 목마르지? 여기 아닌데? 이따 편의점 가서 물 마시죠. 왜? 곤충. 산이니까 곤충 많지뱀 없어! 야 그러다 넘어져 천천히 가야 베트남 시골 또 이렇잖아 아니야? 안 시골 안시 산도 안 가봤어? 어아 산이 없지? 쓰레빠를 신고 와서 넘어질 뻔했어 자세가 안돼 있어 자세가 이해 못하면 이해하지마 아마 나한테 나쁜 말 해. 나쁜 말이니 나쁜 말아야 아마 야 나쁜 안나말안야은 말이야. 말야야 나쁜 말이야. 이이이이이이이이야나이야못쁜말이자세쁜이해나마 말이야. 나야이해 나쁜 마음 자세가 안 돼서 맞아. 응. 신발을 운동하러 신어야지 어, 맞아. 근데 내가 얘기했는데 아 아, 니 아무 산못 봐. 그럼 다나 때문이야? 어, 아, 알았어. 오케이. 좋은 좋은 거. 좋은 거너 때문. 안 좋은 어. 거나 때문. 맞아. 어, 내 것. 점점 앞으로. 비 안 이거 미쳤어? <웃음> 진짜 무섭다야무 뭐 <웃음> 아, 워뭐하무거 너무. 아, 아, 이무무무거 아, 이고 뭐 하냐? 어? 진짜 이상해. 약간 약간 미친 사람 같아. <웃음> 기분 괜찮아요? 응. 그리고 나는 나는 응. 주말에 조개 먹고 더 기분 좋다. 조개 조개 좋다. 조개 가자. 안녕 바이바이